뭐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뭐 세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제 지역적인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박창훈 대표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내용이요. 네. 일단은 우리가 또부동산 하면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냐, 어디다가 뭐 갈아타야 되냐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워낙 이제 세금에 대한 게 중요하잖아요. 음, 약간 재테크도 네, 그렇죠. 중요하지만 네. 사실 세테크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네.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거. 네. 또 오늘 좀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네. 어, 아마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 네. 이 감면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있었죠. 이게 네. 이제 올해 3월 1 4일부로 음. 조금 조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음, 음. 기존에는 지금 뭐 법령 보실 텐데 음. 뭐 조건 자체가 주택 가격이 뭐 수도권은 4억 그외 지역은 3억 예, 예전, 예전에그 그렇죠. 3억 예. 3억 그 다음에 4억 있었고 또 이제 소득 기준, 또또 기준, 또 기준, 또 기준 또 네, 소득 기준 있었고 소득 기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음. 주택 가격이 12억까지, 12억까지 올라간 예, 거죠 예. 그리고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예. 제한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2025년까지 음. 이제 일몰 기한 연장이 됐고 음. 금액도 이제 최대 음. 200만 원까지 음. 공제를 받다 보니까 예. 음. 200만 원 이하는 자체 면제고요 뭐가 네. 된다면 음. 200만 원까지 공제 받는 거. 또 이게 네.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대출도 많이 규제, 규제가 풀렸고, 네. 그래서 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살짝 이제 좀, 음. 그쵸, 좀 바뀌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음.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구입자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거든요. 2040 세대들이. 네. 그래서 음. 또 다시 이렇게 이런 음. 혜택들이 있어서 좀 생애 최초 구입자가 든게 아닌가. 네. 물론 이제 금액 그게, 자체를 놓고 보면 크진 않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네. 또 <웃음> 만약에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음. 이 200만 원이 음. 사람마다 어떤 그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죠. 네, 누구는 아 네. 아유, 그게 뭐 얼마라고 음. 하지만 또 누구는 큰 돈이에요. 음.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제공하지 않았을까 음. 네, 생각됩니다. 네. 저도 잠깐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세계 최초로 받으시려면 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갭투자 같은 경우는 안돼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여기 지금 그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음. 이렇게 보면 이게 예. 이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추징되는 게또조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음. 그냥 사면 되는 줄 알고 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세키고 사시는데 사실 예. 이건좀 거주 필요합니다 음. 예삼 어, 년까지는 거주가 필요한데 예. 근데 이제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 그냥 그0 0만원 음. 또, 그냥, 추징 당하면, 내지만, 네. 만약에 정말로, 음. 이 가치가 있다면, 음. 전세끼고 사는 거죠. 음. 내가 나중에 200만원을, 뭐, 추징 당을 감수하더라도, 음. 그러면 음. 가치가 있다면, 음. 내가 200만원 추징 당하고, 이 집값이 1억이 오른 게 좋잖아요. 음.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네. 뭐, 이제 개부를 와도 이제. 그렇죠. 기대를 네. 생각하고. 할 네. 수도 일단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생애 최초에서, 이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주요권이 있다는 라 거. 네. 네. 거주요권이 있다는 라 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다른 건 이제, 것도 다른 이제 네. 아까 우리 임대사업자 아. 부분인데요. 네. 임대사업자. 아, 임대사업자 많이 궁금하시죠. 네. 네. 근데 임대사업자 같은 네. 경우는 네. 음, 이제 앞으로 이 혜택이 어떻게 좀 음. 많이 부활 될 거냐. 네. 네, 네. 부활되면 네. 얼마큼 혜택 받을 거냐. 음.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음. 핵심이거든요. 네. 지금 자료 보시면 이제 그 동안의 과정을 제가 쭉 나열했는데요. 네. 그걸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네. 핵심은 그거예요. 음. 최초에는 임대 사업자를 막 이렇게 양성화 시키려고 혜택을 많이 줬죠. 네. 최초 혜택이 10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게또 양도소득세죠. 네. 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10가지가 네. 있었어요. 네. 열 가지가. 네. 네.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근데 10가지가 네. 점점 줄어요. 이렇게. 음, 음. 네. 점점 줄어가지고 네. 지금 남아있는 건몇개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지금 보시면 10가지 있죠? 네. 1번부터 10번까지 네. 이 10가지 혜택 중에서 음. 이게 과연 어디까지 부활될 거냐 아, 아 이거 하고 언제 될 거냐 음. 한번 잠깐 한번 언급해 볼게요. 네. 첫 번째가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입니다. 네. 이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산 배제는 음, 반은 되고 반은 안 돼요. 반이 된다는 건국내에 그 집을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집을 살때그 집이 비조정 지역에 있으면 네. 이게 받아요. 음. 그걸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네. 근데 이제 국내에 집을 한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집을 네. 2018년 9월 13일 네. 네. 9월 14일 네. 이후에 <웃음> 조정 지역에 집을 사가지고 음. 거기다가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이두 네. 개가 안 되는 거죠. 그렇 근데 네. 이제 네. 조정 대상 지역이라도 9, 그 9월 13일 전에만 사더라도, 예, 그는 전에, 이제 가능한 그렇죠. 거죠. 전 네. 샀다는 건 음. 계약까지 포함입니다. 그렇죠. 네. 아예 장금 추려가지고 취득했거나.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계약 되는 게 2018년 9.13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9.13 9월, 그러니까 9월 이후니까 9.14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네. 되는 게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이라도 9.13 대체 이전에 네. 내가 매수를 해서 했으면 주택인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지금도 네. 종부세 합산 배제가 그렇죠. 예,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날짜 기준일은 2018년 9.13. 네, 요걸 네,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것 네, 같고요. 네. 네, 그게, 그래서, 이제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있는데, 네. 어 임대 사업 재택이 부활된다면, 음. 사실 이것도 부활되는 게 좋은데, 음. 중과 배제는 일단 지금 현재 내년 5월 9일까지 팔면, 음.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가 되죠. 네. 네 그이후의 네. 문제인데, 종부세 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종부세가, 음. 네, 현 정부가 많이 바꿔가지고, 많이 완화됐죠. 부담 정말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이제 이양국제 중과 배제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강남 상 구하고 용산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것도 네. 내년 (5월 9일까지) 지금 네. 유예가 된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난해 그 (2023년)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네. 이것도 올해 양도세 중과도 없애는 걸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네.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준다라는 것은 의미가, 좀 의미가 해요.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 영어도?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지금은 임별공제 뭐 구억 늘어났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도 공시가격이 떨어졌고요 네, 떨어졌고. 그러니까 사실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준다라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네. 지금 많이 없어졌죠. 예. 다만, 이제 우리가 네. 장기적으로 보면. 네. 네. 네. 임대사업자는 그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법은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10년 사이에 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맞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뭐, 사시적으로 중과 배제되고 있고. 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종부세 제도가 또 이렇게 음. 부담이 적지만, 음. 이게 또한 5년 지나고 나서 네. 갑자기 또 이거를 규제해버리면. 네. 네. 그때는 부담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혹시나 그걸 대비한다면 임대사업자 예, 예. 등록했을 때 예. 이러한 것들도 예.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음. 개인적으로 음. 보면. 음. 근데 이제 이거는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아 시행령에 딱그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설명드렸던 음. 2018년 9월 14일에 이후 어쩌고 요것만딱 예. 지우면 돼요. 되겠네요. 그 항만 지면 됩니다. 예. 깔끔하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정부가 빨리 가능하다. 시행될 수가 있고 예.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네. 이게 사실 음. 정말 큰 혜택이었어요 저게 예전에는 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70%였나요? 그렇죠. 10년 70%에 70 70 네. 또뭐 100% 양도세액 감면돼 있었죠. 네, 이게 있었고. 굉장히 큰데 네. 네. 음. 아,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음. 부활이 필요하고 음.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을 때 네. 수도권 말고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많이 쌓이지 않고 아, 그 문제가 맞습니다. 되고 있어서 네, 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음. 저것은 부활되지 않을까 네. 네, 네, 네. 네, 그 그래. 다음에 그래. 이제 음. 뭐 이렇게 쭉돼 음. 있으면 음. 나머지 같은 경우도 뭐 거주택 비과세는 현재도 받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네.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네. 빼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이건 빼면 안 되죠 이거지 네. 네. 네. 네. 네. 네. 빼버리면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빼지 뭐뺄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네. 나머지 네. 이제 뭐 소수세 감면 다 25년까지 됐고 취득세 자산세 다 감면 받고 24년까지 연장됐고 이제 건강보험료 감면이 이제 끝났어요. 음. 근데 이거는 부활이 안될 겁니다. 이게 음. 제가 알아보니까 네. 이제 이런 법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아. 이렇게 하실적으로 줬던 거더라고요. 아, 예, 예. 이제 연장이 안 돼가지고 이거 끝났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음. 10번은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9번은 음. 지금의 상승인데 음. 보시면 돼요. 음. 인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걸로 보는. 아, 그러니까 내가 1주택일 때, 네. 1주택일 때, 그러니까 주택인데 주택 사업주택 그렇죠. 네.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임대사업자 네. 등록하면 네. 2년 거주가 안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2019년 10월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내가 1세대1주택인데고1주택의 주택인데 사업자였으면 네. 그냥 보유기간 채움에 비과세. 그렇죠. 2년 네. 네. 거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났죠. 네. 끝난 거죠. 네. 네. 네. 이게 아마 네. 다시 번안될 네. 거고 왜냐하면 네. 상생임대가 있으니까 음. 그걸 쓸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100% 세액감면도 음. 아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부활되면 같이 엮여서 엮여서 좀 같이 음. 가지 않을까 음. 싶긴 합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상황 100% 세액감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어, 않은데요. 그래도 한 50% 음. 70% 예장처럼 나오는 있겠죠? 음. 장기보유 특별공제 음. 장특공은 음. 그러니까 두개 중에서 음. 굳이 가능성을 따져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 음. 하고 음. 그 다음에, 100% 세액감면, 음. 둘 중에 가능성을 보면, 장득권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죠 그렇죠. 저도 이게 예전처럼 양도소득세 뭐 100% 세액감면이라 그러면, 네. 일단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쵸. 예. 아니, 지금도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데, 100, 사실 이게 100% 세액감면을 해서 100% 세액감면을 해주는 거 아닙니다. 네. 비과세 아닙니다. 세금 에요 네. 네. 그러니까 20% 세액감면 되는 롤뜩세? 20% 노득세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어감이 그래서 네. 장기업의 특보공제를 좀 가지 않을까. 그렇죠. 공제는 네. 좀 어감이 덜한데 네. 네. 네. 네. 100% 세액감면 네. 굉장히 어감이 좀 그렇죠. 네. 네. 네. 네. 자 네. 지난 연말에 그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시킨다고 했는데 네. 우리 홍익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이게 이제 어, 아파트 저도 이제 굳이 깊게 들어가면 음.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좀안 돼요. 사실은. 음. <웃음> 왜 여기에 면적 제한을 네. 뒀을까. 음. 보면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부활시키겠다라는 음. 거였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어차피 우리가 따져보면 음.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는 어떤 혜택을 바라고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네. 국민들께서. 그근데그 그쵸. 그쵸. 혜택 받으려면 이 금액 기준이 있잖아요. 네. 기준 씨가 맞습니다. 뭐 6억이야, 3억이야, 6억 15년 한다고 그러면 네. 비수도권 수도권 3억, 하고. 네. 네. 예, 그렇죠. 네. 수도권 6억. 네. <웃음> 어차피 금액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면 돈는안 음. 해요. 음. 쉽게 말하면 음. 굳이 저기다가 면적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어차피 혜택에서 금액 음.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음.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음.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어, 저 면적 기준일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한 사람들은 2호 이상인데. 음. 뭐이호 이상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음. 네. 어쨌든 저 부분은 음 부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되고 네. 이거는 반드시 줘야 돼요. 네. 한다고 네.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만약에 현 정부에서 음. 지금 그러니까, 어 총선 전에 네. 네. 야당이 막 들어가도 도지 않는다라고 음. 음. 하면 어 총선 이후에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않을까? 왜냐면이 네. 부분이 이제 어, 어쨌든 시장 자체를 많이 더 많이 침체시킨다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총선에 정책이 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짧게 네, 네, 말하면 네, 네. 좀 결과가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음. 그렇다면 총선 결과에서 좀 지금 여당이 좀 많이 차지하면 음. 그때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아파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네. 이제 대긴할 건데 네. 이제 지금 시간의 문제다 네. 네,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네. 음. 되는 게 맞다 네, 네.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발표를 했으니까. 네.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아파트도 이렇게 혜택을 줘야 음. 아, 지금처럼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아까 음. 댓글 보니까 많이 네. 뭐 지금 전셋가 많이 떨어졌던 떨어졌던데요라고 음. 댓글 음. 봤는데 네. 이제 지금 그렇지만 음. 또 다시 시장 반전돼 가지고 음. 전셋가 올라가 버리면 네. 그때는 이제 음. 임차인 분들이 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냐 음. 아니냐 엄청난 부담 달라집니다. 그럼요. 네. 네. 집주인이 뭐, 임대사업자면 네. 네. 엄청 마음이 편해요. <웃음> 네, 보유기간 기간 동안 계속 그렇죠 네, 오픈이 되니까 음, 음, 네, 그래서 네, 아마 부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적인 문제는 네. 좀 장담 못하지만 음. 좀걸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 아, 세금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한번 아, 상생 임대인 한번 나왔는데 아, 홍이요 네,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야. 제가 제가 한번 네. 볼게요. 상생 임대 인 혜택 받으려면 음. 23년 11월 31일 이전까지 상생 해야 되는데요. 임차 거주 기간이 24년부터 음. 시행되더라도 음, 음, 아, 23년 중에 임대 계약만 체결하면 음. 상생 임대 대 봐도 있을까? 자 조금 수정하자면 음. 어, 상생 임대차 계약은 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내년까지입니다. 네. 네, 네. 대신 이제 이 핵심은 뭐냐면 어, 내년까지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계약은 내년까지 하고 음. 이 임차인이 입주가 음. 그 다음 년도인 거죠. 25년 1월 1일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계약서 써놓고 음. 입주가 만약에 음. 25년 3월달. 음. 자 이런 것도 과연 상생 임대차 계약이 음. 돼가지고 음.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냐 음. 물어보신 거거든요. 예, 예. 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계약만 음. 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음. 어,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는 음. 그 사실 입증이 돼야 돼요. 예. 입증하는 게 현금 안 됩니다. 아, 예. 계좌 이체. 이게 음. 입증이에요. 아주 과거에 그 분양 쪽에서 한번 음. 그 입증 입증할 때 네. 현금 받고 음. 네, 쓰잖아요, 영수증. 네, 네. 이걸 입증하려고 했는데 네. 입증이 안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사례가 있어가지고 네. 네, 네. 반드시 계좌 이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신다면 네. 충분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단 저기에 이제 또 상생 임대인 계약을 그 상생 계약을 하려 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에서 5% 증액하거나 신규나 이제 기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새로운 네. 계약, 아예 뭐 새로운 계약이 아닌 걸 그렇죠. 아니고 네. 기존 계약에서 5% 올리거나 아니요. 갱신되거나 신규 계약을 5% 올리는 거. 그렇죠. 요거를 네, 네. 네. 12월 3 1일 이전까지, 네. 이전까지 이제 계약의 조건으로. 네. 그 그렇죠. 다음에 계약금 납입은 우리가 계좌에 지켜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네. 입증하기 음. 좋습니다. 만약에 네. 이걸 현금 받으면 나중에 입증하기가 음. 네. 힘들다는 거. 이게 100% 음. 안 되는 게 아니라 음. 제가 볼땐 20% 이상의 안전률이 높습니다. 음, 음, 계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말 나왔으니까요. 이제 그 계약을 이제 임차인이 2년간 살아야 되는데 음. 중간에 나갈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뭐 사정으로 1년 살고 나갈 수 있잖아요. 나갈 수 있죠. 네, 나집 샀습니다.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니 집 주인 입장에서는 2년 살아야 혜택 받는데 그렇죠. 1년 만에 나가요. 음. 당황스럽잖아요. 네. 원래 이 상생임대제도가 막 나왔을 때는. 음. 그럴 때는 혜택 못 받았습니다. 예,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예. 아니, 그게 무슨 매사장부 아닌데, 음, 음. 임차인 나간다는데 혜택 안 주면 어떡하냐. 임차인이 일단. 슈퍼 월이 되겠네요. 예. 아, 슈퍼 갑이 되지. 그렇죠. 음. 그렇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해석이.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간 나가면, 음. 다음 세입자 구하셔가지고, 음. 나머지 1년을 충족하면 됩니다. 음. 다만 조건은 전 계약서 있잖아요. 예. 그 금액을, 그 금액보다 음. 같거나 적게 받아야 돼요. 갖고나 줄게. 이거는 5%가 아니네요. 네, 갖거나. 그렇죠? 갖거나 적게. 적게. 네. 오케이. 쪽 단돈 이론이라도 이렇게 받으면 음. 안 됩니다. 음. 같은 금액이 적게 받으면 네. 나머지 1년을더 해가지고. 아 이런 팀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네. 네, 지금 보면 보통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인차인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그 기한을 못 채우면은 또 내가 상생임대로 그 비과세 요건 채우려고 했는데 네. 못 빠지는 분들은 요거 지금 말씀하신 거. 네, 네. 그러니까는 기존에. 기존 세입자가 못채워달라 다른 세입자 구해서 그쵸. 그냥 같은 금액이라든가 적은 금액. 네. 여기서는 음. 5%가 아닙니다. 네. 예, 5%가 아니니까 그거 한번 좀 명심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렇게 잘 되는 게 맞는 게 음. 만약에 이렇게 음. 기간을 더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음.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슈퍼 갑이 돼요. 그렇죠. 탁 네. 던지는 겁니다. 네. 아, 나갈 건데요. 음. 아, 음. 더 살게. 아, 그러면 음. 그냥 못 살겠고 한3천만원 매입금 해 주세요. 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이 비과세 같은 경우는 억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돈 그렇죠. 음. 그 주고서라도 이런 일이 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발습니다 음. 다행히 해석 바뀌어 가지고 음. 네. 그렇게 이제 네. 슈퍼 값은 안 됐습니다. <웃음> <웃음>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쇼에 네, 박찬원 대표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 세금 맞습니다. 관련돼서 예, 진짜? 세금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댓글 달아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예. 음. 예, 댓글 달아 주시면 예, 우리 박찬호 대표님께서 이제 답변 이제 항상 드리도록 하고요. 예. 음. 자, 우리 음. 여기 박찬호 대표님 한번 뭐 지금 댓글 하나 달렸는데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 박찬 대표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용산에 네. 갭 투자를 하려고 주임사를 등록하려는데요. 네. 이에 먼저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빠지지 않아서 생애 네. 최초 주택을 살때 취득세 200만 원등 네. 여러 혜택을 못 받는 거겠죠? 네, 요거를 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음, 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음. 우리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오해가 있으시냐면 음.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음. 아, 이 주택은 무조건 주택에서, 주택에서 빠져. 빠진다. 이게 가장 이제 함정이에요. 음. 예. 네.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음. 이제 우리가 더 정확히 말하면 세금마다 다릅니다. 음. 이제 어떤 세금에서 이걸 주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가 있는데 음. 생애 최초 주택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셔도 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등록하시게 되면 어, 생애 최초 주택에 그러니까 이 용산 개투자 말고. 아예 집이 없으시면, 네. 아예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지금 용산에 갭투자를 사신다면, 200만원 받아야 공제를 받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기존에 집이 있다면, 음. 그때는 안 됩니다. 아니면, 네. 이 용산 걸 사시고, 또 다른 걸살 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200만원 가면은요, 일단 주택이 없어야 돼요. 네. 그게 주택인데 사업주택이라도. 그러니까, 과거에 네. 없어야 됩니다. 네. 네. 네. 취득한 적이 없어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차지 예, 투자를 해버리면, 해버리면 음. 그 거주를 못 하니까 그렇죠. 이제 거주 약간 거주도 못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일단 네. 예, 거주도 그렇죠. 못는거 만약에 네. 아 음. 이게 이제 개투자라고 하시면 이게 처음 첫 주택이어도 음. 만약에 전세끼고 사시게 되면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딱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이 상시 거주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혜택 받지 못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음. 라이브 제가 솔직히 말해도 되죠? 아, 말, 아 솔직하게 말해야죠 아, 네, 네. 만약에 저라면 음. 저라면 삽니다. 음. 왜냐면 이 200만 원을 음. 살짝 지금 이제 어, 공제받고 나중에 취직당하더라도 음. 지금 용산 쪽이면 웬만큼 저기는 제가 뭐 자세히 어디라고 여쭤보지 않았지만 네, 네, 네. 일단 좋은 곳일 거예요. 음, 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음, 음. 그 가치를 보고 잘하면 삽니다. 네. 음. 굳이 네. 네. 만약에 다른 역에 모르겠지만 네. 예상이면 네. 네. 일단은 지금 어, 그렇게까지 설명드리고 네. 우리 네. 또 차지윤님 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네. 재개발 지역들은 한동안 재개발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 이게 참 이게 어,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네. <웃음> 네. 저한 가지에 한 제가 5 0분 얘기할 것 같아요. 5 0분 나오나요? 예, 네. 한 가지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좀 간단한 댓글이거든요. 네. 근데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심오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네. 우리가 어찌됐던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네. 조합원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업을 하는 건데, 자, 내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아파트 가격도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이익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일반분양을 하더라도 일반분양가도 떨어지고. 네. 네. 그러면 조합원의 이익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사업 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요 사업이 단시간 내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길을 걸어가야 돼. 요 <웃음> 많은 길을. 그죠? 처음에 구역 지정 받고, 구역 지정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신속통합계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구역 지정 받고, 추진위원회 만들고, 네. 조합설를 파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그렇죠? <웃음>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과 시장이 좋지 않, 그러니까 좋던 안 좋던 일단 진행을 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항상 업펜다운이 있잖아요. 오펜다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본격적으로 사업시 인가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좋을 때를 대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특히나 강남 쪽 재건축도요. 네. 강남 쪽 재건축도 자 우리가 재건축한 거입주들이다 어, 언제 했습니까? 입주 시점이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2006년도, 8년도 사이에, 네. 그 당시에 뭐 잠실 쪽이라던가, 네. 반포 쪽이라는 거 대거 입주했잖아요. 네. 시장, 그렇죠. 좋을 네. 시장 좋을 때. 그죠? 시장 좋을 때다진행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입주하고 있잖아요. 시장 좋을 때 분양한 거잖아요. 네. 시장 맞아요. 좋을 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장 시장이 안 좋더라도 워낙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제 걸어가는 길이 길기 때문에 사업 진행 절차가 길기 때문에 어찌됐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진행을 하면서 시장 타이밍에 맞춰서 그때 터트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차지훈님.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맞습니다. 우리 차지훈님 말씀대로요. 자, 경기 안 좋으면 재개발 안 하려고 하죠. 왜? 경기 안 좋으면 사실은 입지가 떨어진 지역은 네. 일반 분양가 낮을 거고 그쵸. 일반 분양가 잘안될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조합원들이 보니 나중에 아파트로 받았을 때 차액이 별로 안 남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안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네. 시장 한차안좋거든루 뉴타운들. 뉴타운들 네. 해제가 많이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다음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뉴타운들도 해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선점해서 들어가시던 중간에 들어가시던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입지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먹을 수 있는 차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 말씀대로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네. 입지 좋을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 김주현 님 한번 볼까요? 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이랑 3기 신도시도 공급하면서 물량이 늘어나면 어찌 될까요? 자, 1기 신도시 지금 이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나왔죠. 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초안만 나온 거죠? 예, 그러면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기 신도시 물량도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건데.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음, 저는 신도시. 1기 신도시 같은 음. 경우는 음. 지금 이제 그 특별법도 발의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네, 네. 이제 통과 안 됐지만. 네, 네. 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음.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그 법안을 보면 음. 혜택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물 이제 그만큼 뭐 영종률을 높여준 만큼 기부채라면 음. 있겠지만 그렇죠. 뭐 어쩔 에이. 수 없는 거고 그 음. 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볼때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느는 거죠. 음. 조금 더 수익을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볼때일기 신도시는 뭐 재건축 돼가지고 살산 물량이 늘어나도 음. 또 위치 자체가 나쁘지 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일산 분당 다 마찬가지고 네. 분명히 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 집값은 쉽게 말해서 집값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삼기 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네. 저희 삼기 신도시는 조금 호불호 가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온도 차이가 네. 아무래도 뭐~ 서울과 인접한 곳은 모르겠는데 음. 어~ 좀이제 이거 말하면 또 지역 비하라고 그럴까 봐. 그러니까 있었네. 뭐 이제 저기 좀 조금 이제 멀리 있는 지역, 성공가 네. 떨어지는 네. 지역들 네. 네. 이제 네. 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네. 청약 그러니까 네. 새 집은 음. 기본적으로 한 10년 동안은 그 자체만으로 빛을 발하긴 해요. 음. 거기다가 관련이 입지적인 값을 더하냐 더하지 못하냐 차이는 있겠지만 음. 물건 자체만으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뭐 손해까지 안 보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어떤 욕심을 채울 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하지만 일기 같은 경우는 한만큼은 음. 채우지 않을까 음. 바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그 일기 신도시, 저도 이제 거의 네. 비슷한 이제 의견인데.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재건축은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사실은 온도차가 뚜렷하잖아요 일기 신도시에서 뭐 선호도 높은 뭐 분당권이 가장 손해를 받는 거고 예 그니까는 그니까는 러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되더라도 이제 분당권 같이 입지가 좋은 지역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더더 더 많이 오르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기 신도시 물량이 이제 같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호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뭐 인프라가 이제 동시에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신도시 공급하면서 그런 적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네, 네, 네.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더라도 인프라가 갖춰지니까는 어마어마한 네.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네. 교통 같은. 그럼, 네. 예. 그러면은 사실 1기 신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있으면 사실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의 인프라를 만질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걸리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네.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우리 노진님 어우 좋네요 일기 신도시가 대부분 92년도에 예 중공이죠 그죠 예 서울의 노원 강남 목동 등9 0년도초공 중공이 많은데 네. 서울 재건축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재건축 말씀드렸죠 예 지금 남아있는 거다중충 재건축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에 재건축 되더라도요 예 물량 일반인한테 줄수 있는 물량 공급 물량이 적다는 거죠. 예, 네, 적어지는 네. 거죠. 예, 네, 그거은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네, 지금 저층 임원 지금 저층 임원 주기 끝났기 때문에 심지어 네. 그 비싼 곳들은 그냥 일대1로 그렇죠. 안 주잖아요 네. 일반 물량을. 그래도 음. 갈 곳도 하잖아요 또 네. 더로 <웃음> 물량 이 네. 적어지죠. 네. 아, 우리 박종인의 창릉 3기 신도시 전망이 궁금합니다. 고향 창릉인데요. 창릉이면 저는 3기 신도시 공급이 되면 네. 일상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그렇죠. 바로 이렇게 네. 붙어 있어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창릉이 훨씬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또 오늘 신도시 얘기도 이렇게 좀 맞춰드렸고요. 어 일단 <웃음> 처음 이렇게 대표님이랑 같이 방송해봤는데요. 네. 정말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또 음. 책임감이 뒤따라가지고, 긴장 많이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대표님께서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음. 조금 입이 트였습니다. 예. 근데 아직은 그래도 예. 조금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음. 어, 다음에는 좀더 입이 더 터질 수 있도록 <웃음> 예. 노력하고요. 예. 또 여러분에게 어, 더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 준비해가지고, 예. 다음주에도, 다음주가 아니고 다다음주인가 이제? 다 다음 예, 2주 뒤에, 네, 2주, 2주 또 뒤에, 2주 뒤에 또합방 저희가 또 예정, 예. 어, 예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여러분들. 예. 예. 또, 재밌게 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